첫리메디아데클래스 어, 엄마 내 넥타이 어딨어? 어 여기 고마가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너 이리 와봐 머리 너무 기네 치마도 짧고 아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화장 금지인 거 몰라? 아 이거 선크림 이게 무슨 선크림이야 너 선생님을 바보로하니 죄송합니다 귀 봐봐 화장한 것도 모자라서 귀걸이까지 하고 와? 죄송합니다. 따라와.